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굴미남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각방 이야기, 잠자리 이야기 좀해볼게요 너무 야해, 너무 야해. 잠자리가 야할까요? 네네, 야해요, 야해. 잠자리는 신선한 신선한 거예요 신선, 신선. <웃음> 신선. 한 거예요? 거예요 신선 하면 좋겠죠 <웃음> 네 어쨌건 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따로따로 부부 부부의 각방 이야기가 이제 대화가 그 아, 되 텐데요 그러니까 아. 부부, 주변에 많죠 각방 쓰는 사람 부부는 음. 함께 자야 된다라고 음. 하는 건 오래된 아주 설처럼 음.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음. 함께 잠을 자야 하는 이유 음. 많이 있죠. 음. 그중에 가장 이해가 쉬운 것은 음. 이제 보면 은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음. 통하는 음. 그래서 음양의 소통이 자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되게 함께 잠을 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따로 사는 사람들, 결혼을 안 했거나, 그냥 결혼을 하다 왔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건강 상태가 함께 자는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몸 건강 뿐만이 아니고 정신 건강도 그렇고, 그렇다는 이제 통계 결과가 있다고 하는 뉴스들이 가끔 나왔었죠. 그래서 남과 여가 함께 한다는 거는 되게 그런 음양의 조화의 측면을 되게 중요한데요. 음. 이게 음양의 조화가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결혼이란 게. 그렇죠. 그런데 음. 집 안에다 넣어놓기까지는 했는데 음. 방 안에 같이 자, 자고 안 자고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말이죠. 음. 음. 따로 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음.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 특히 어, 한4 0대 저희 고객들 중에는 뭐3 0 대에서부터 가방을 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음. 음. 음. 데 저희 고객들은 대부분 이제 코골리 때문에 음. 시끄러워서 음. 못살겠다 해서 어, 하는 음.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음. 저희 고객들이 뭐 백만명이 있어요 천만명이 있어요 뭐 음. 그렇게 음. 많지 않은데 음. 많은 사람들 음. 지금 그 각방을 쓰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보면 원인을 보니 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물론 음. 싸워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 대부분 아이 키우면 아이가 아빠 고글이 때문에 잠을 깬다 음. 라는 이유로 쫓겨나죠 음. 어, 남자, 남편, 이기아빠는 음. 음. 이제 저쪽을 <웃음> 소리 안 들리는 곳으로 <웃음> 대부분 또 보면 음. 어, 심심하니까 TV 보다가 자게 되는 음. 거실에서 침대가 아닌 쇼파에서 음. 잠을 자는 음. 정말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안 그러면 또뭐 따로 음. 방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 뭐 다른 방에 다 자겠죠 그렇죠 그게 음. 습관이잖아요 처음에 결혼해서 함께 자려면 되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음. 아우 씨 그거 뭐 신경 쓰이고 여러 가지 않는데 음. 음. 음. 그러다가 습관이 돼서 또 같이 자는데 되또 없으면 더오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아이 핑계로 그렇게 따로 자다 보면 그게 또 편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이게 각방이라고 하는 그게 결국 마음의 각방도 생기더라. 그러면서 부부간의 문제가 당연히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각방을 쓰고 각각의 마음이 생기다 보면 자꾸 풀리지 않고 결국 어떤 가정에 냉랭한 기운마저 감도는 그런한 <웃음> 상황까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각방 이렇게 양쪽 방에 있으면서 네.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카톡을 하잖아요. 카톡으로 뭐.. 어, 뭐 여보 돈 보냈어? 뭐 사줘. 공과금 <웃음> 내야 돼. 뭐 애들 학원비가 어땠어. 뭐 이런.. 저도 그러거든. 저도.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웃음> 여보 돈 보냈어? 왜.. 왜 집에서 같이 살아? 뭐.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음.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음. 의외로 많더라. 맞아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겠죠. 음. 근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음. 그런 이유로 해서 음. 마음에 지옥이 생기고 음. 또 그로 인해서 안 행복해지고 음. 심해지면 불행해지기까지 하는 음. 그런 상황이 알고 보니 음. 코골이라는 정말 거이 상실할 정도의 정말 단순한 문제 근데 이 코골이란 게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나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신 오늘부터 코골이하지마 담배 끊듯지딱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담배 끊기도 어려운데 자기 의지로 하는 것도 분게 어려운데 코골이 음.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한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각방을 쓰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일 순위가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일 순위가 1위가 네. 그 잠버릇 때문에 그렇대요. 코골이 네. 때문에. 네. 사실 버릇이 아닌데 우리는 음. 버릇으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음. 부부의 회복, 음. 가정의 회복 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걸 본다면 음. 그거부터 해결하고 음. 합방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음. 풀어나가는 음. 그런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그렇죠 어떤 환경이라고 있잖아요 음.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음. 계기가 되거든요 음. 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은 절대 되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서먹서먹한 관계도 같이 한 방에서 부대끼다 음. 보면 또 그냥 사실 지나고 나면 왜싸웠는지도 모르고 <웃음> 왜 손해를 주도 기억도 안 나고 <웃음> 그런 일들이 참 대박인데. 거의 그렇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 작은 거에도 막그터떨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쌓아뒀던 거지 팍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다 풀어내지 않으면 매일 매일 이거를 희석시키고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 그걸 매일매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를 쓰고 음. 같이 자야 부부가 정상적으로 행복을 음. 함께 갖고 나갈 수 있는 그 지름 끼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각방을 쓰면 굉장히 위험한 게 코골이가 심해져서 무호흡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호흡이 걸려가고 호흡을 못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아내가 혹시 경경기로 코를 건다든지 남편이 코골이가 술 먹고 와서 시바든지 이러면 그냥 조금 힘들어도 옆에서 <웃음> 붙어서 자면서 이 혹시 잘못될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고이 소리가 앵간해야 음. 참고 자죠. <웃음> 그렇죠. 음, 네. 그냥 가벼운 고고이야 그냥. 음. 그냥 뭐, 자, 자면 모르지만. 음. 사람이 자는 게쭉 그냥 깊은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자, 자다가 또 살짝 그 선잠 자다가 또 자다가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음. 자는 동안에 깊게 잠들면 들리지 않다가, 음. 이제 살짝 이제 쓱 올라오면 그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무흡이라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음. 눈이 떠져갖고 인간이 죽었나 살나 이게 또 <웃음> 흔들어도 줘야 되고 하다보면 잠이 깨서 음. 잠이 또안 들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자려면 사실은 그거를 해결하고 같이 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나는 그거인데 당신 참고 자자? 음, 이 그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폭력일 수 있어요. 맞아요. 폭력이에요. 예. 네. 그래서, 코고리도 폭력이다. 음. 잠자리 폭력? 음. 코고리우찮창인데 <웃음> <웃음> <웃음> 매너를, 잠자리 매너의 첫 번째는 코고리를 음. 빨리 해결하고, 타이트케 잘 자는 것이 음. 행복의 지름길이지 않나. 음. 생각합니다. 네. 좀 센스 있는 아내는 남편의 코고리 소리를 조금 녹음을 하셔서, 그렇죠? 또, 생각이 좀 깊은 남편은 아내가 코를 건다면좀코고리 음. 소리를 녹음해서 서로 들려주고, 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고객들이 와서 음. 어, 녹음 소리를 들어보고 하는 말이 있죠. 설마 음, 음, 음.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 이렇게 코를 걸었다니. 음. 그리고 하는 이제 부부가들 같이 오신 분들은 항상 음, 음. 그분들은 그래도 음. 금술이 좋죠.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같이 오 와서 근데 각방을 써요. 음. 음. 너무 시끄러우니까 폭력이니까. 그치. 그래서 남자가 피해진 거죠. 음. 근데 설마. 이 정도까지 그리고 미안하다 음.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하죠 네네 네. 그래서 그분은 음. 한방을 쓰자 코골이 먼저 음. 해결하고 음. 이상 코골이와 각방 그리고 합방에 대해서 음. 잠자리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또 괜찮습니다